안녕하세요 찬울입니다 오늘 추억수한 시리즈 제 11편의 주인공은 고재수 선수입니다. 재수 형님은 98년도 미스터 코리아 그리고 미스터 서울, 미스터 YMCA, 미스터 아시아까지 대한민국 중량급을 호령하셨던 국가대표 레전드 보디빌더입니다. 또한 전국체전을 무려 7연패를 하셨고요. 현역 시절 보셨던 엄청난 근 강도는 아직까지도 많은 보디빌더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스타 트레이너로서도 유명세를 써치셨는데요 배용준, 비조성민 선수 등 훌륭한 연예인분들을 트레이닝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역선 시절에는 노력하는 빌더의 전형이 무엇인지를 보이셨고요 정말 많은 후배들에게 유감이 되는 보디빌더이셨습니다 오늘 제수형님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